우와! 아우, 짐이 왜 이렇게 많아? 아우! 고! 짠! 전 이제 짐을 다 풀었습니다. 와, 근데 호텔이 너무 좋아. 여기 운동하는 데 있나? 운동하는 데 있으면 운동하고 싶은데? 에헤이! 따다다. 아우, 씨, 이렇게. 먹으면 안 이렇게 먹으면 안 돼? 아, 도착했다! 제가 마이탕을 like <laughs> 이거 내가 한방에 엄청 잘 굽거든요 나이스 uh -huh. nice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어 <웃음> 너무 맛있어 맛있어 다 풀었습니다 와 근데 호텔이 너무 좋아 어? 와, 너무 <목소리> 저의 캐리어 어머 뭐 이거 되게 귀여운 잠옷 어머어머 아! 그리고 여기 거울 있어요 거울 되게 중요한 거 알죠? 화장 아, 하고 아, 한단 말이야? 그럼 여기 한번 뷰를 봐볼까? 슈우! 슈우! 뭐야? 대만이랑 한국이랑 뷰가 좀 비슷한 거 같은데? 음, 그쵸? 뉴욕 <목소리> 비슷해요. 와, 진짜 좋다. 아니, 생각보다 호텔이 너무 좋아가지고. 여기 운동하는 데 있나? 운동하는 데 있으면 운동하고 싶은데. 에헤이! 제가 또 이번에. 이건 스폰가? 제가 솔로 공연이거든요 아! l e b l a c k the 아 혼자 이러니까 지금 현타오네? <웃음> 와, 힘들어요. <웃음> 경기 전에 연습을 해서 지금 이 얼굴로 경기를 나가게 생겼어요. 음, 잘해준 것 같아요. 음, 나 오늘 찐딱콩이에요. 왜 이렇게 쭈질이 같지? 대기실에서도 <웃음> 비 죽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스윙으로 먹으면 안 된다. 음. 나나쌈 어. 나 없으면 고기 안 먹어. 엄마 어떡해? 이렇게 먹지 말라고. 어. 근데 여기 그거 없어 쌈장? 그거 먹고 다 아, 잎이 야채를 넣고 끓여서 먹고요. 먹고요. 이렇게 먹으면 안 돼? 안 돼요. 겁이 있는 건 아니지. 그냥 먹어도 되지. 어머 먹어봐. 뭐한 방울. 한 방울.